빌리시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어, 오늘 소식 드릴 줄모르지만 잠깐 자랑을 하자면 어, 점심쯤에 디렉션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진짜 <웃음> 굉장히 기뻤어요 예. 어, 인자 분들한테 특히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진 게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혹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어제 거랑 오늘 거랑 어, 뭐 똑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달라요 그냥 오늘은 저희 베이스님께서 추가되셔가지고 네, 새로운 음악이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어제 와찬가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오늘 제가 어,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상략팀이고요, 여러분들. 맨 왼쪽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휴유이님이다 휴유이님이십니다. 네. 네. 여분 네, 이번에 전자를 그 맡게주신 십카이트님입니다, 십카이트님. 여기는 네. 네. 이름이 뭐죠? 아, 시칠입니다. 시칠. <웃음> 네? 아, 시칠이니다 시칠. 네. 자, 세요습니다 네. 네. 라디오입니다. 아, 입니다 네. 수다이니수당이니다이니다수아니다니다단 네, 비오는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음악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이거 그냥 홍보용으로만 찍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첫 번째 곡 오프닝 곡으로 했었던 그, 교역을 오프닝 했었을 때 기타로 나오는 그 이트로 기억하시죠? 여기 그, 그거, 그거 하고요. 네, 기회 있다. 미리야 같이 있어서 이대아 메들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마비노기스가 면은 태초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웃음> 네. <웃음> 티치를 잠깐 보랍니다. 계속 시작해 볼게요. 네, 그래서 티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 질문 들어왔어요. 질문 들어왔어요. 음악 전공한 거몇 년이냐 물어볼래요. 네? 음악 음. 전공한 거몇 년? 음. 음악으로 한. 전공한 게몇 년이냐고. 전공한 건가요? 그러니까 전공으로 몇년 됐어요. 먹고 관지몇년 됐냐고. 아코디언은 아일랜드를 시작하면서. 그게 언제예요? 한십년 전, 10년 전. 정도 10년 전. 네. <웃음> 년 10년? 10년 10년 하는 거년요여기년 전. 1 연주를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얼마 년 전. 1 0 전. 1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아 저는 안 했습니다. 또 없어요. 저는 전에, 전에 하프 하프석 15채 전파트 광장에서 서신 중입니다. <웃음> 네. 저도 이전에 마비로기형 잠깐 했었고요. 지금 현생에 치여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현생 현생. 네. 저희가 해드릴 곡은 그 다음으로 해드리고픈 그 낙엽게 태초마을 태초마을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곡을 오늘 선정하신 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물어보세요. 어, 모두가 익숙할 만한 그런 곡이랑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곡 그리고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 그런 위주로 선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스타일은 아무래도 다들 이게 형생이 뭐 있다 보니까 다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울 따름이에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은 지금보다 더 좋은 연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연주자분들이 식카님 그러니까 빼고는 저희가 그 게임을 거의 모르는 이제 연주자분들이다 보니까 아, 시카님이그 어려운 곡들보다는 이제 연주의 신곡 위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아, 저희가 연습 시간 을쪽 정말 한두번 맞춰본 거죠. 음. 아, 네. 와 네. 오, 네. 오, 온라인상으로 맞춰본 거지 한세 번인데 저는 참고로 한 번밖에 안 맞췄어요. <웃음> <웃음> 저도 선생님을 사아야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다 래서그 보니까 곡선정이 좀 최대한 쉽고 여러분들이 좀더 뭔가 이렇게 많이 돌아갈 적에 뭔가 게임할 적에 머릿속에서 많이 지나가는 그 저는 이제 주로 귀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네 제가 어... 그, 그 제가 유저니까 현직 유저니까 <웃음> 제가 좋아하는 거 <웃음> 여러분이 들 좋아하는 거 모두가 아는 거 이세 가지로 준비했었습니다. 그한 질문 들어갈게요. 그럼 막 다른 분들께서 연주자분들을 이잘 모르십니까? 오늘 음악 중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제 본인이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이 어떤 건지 한번 좀불러보면 돼요. 아 잠깐. 그냥 개인적인 선정으로 그냥 궁금해서. 오늘 시인들 들었을 때 가장 이 노래가 제일 좋다. 나난그 노래를 밤에 마음을 올려나가 제일 좋습니다. <웃음> 아 밤에 잠을 올려 어떤 아, 에아가라 방금 한거 방금 한아 템포스트곡인데 저는 기회에 땅 이래요 왜냐면캐스 나오거든요. 아별이 아 <웃음> 본인이 주로 내시캐터 나오거든. 저도 방송인이라 약간 좀잘 치고 들어와. <웃음> <웃음> 저는 두곡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기아요 이기아 늦자마자 아 이건 필수로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일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가 소름이 돋았던. 말랄게같 하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풍이에요. 네, 약간 네. 연주하는데 하고 네.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웃음> 어, 뭐지?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음. 네. 어. 저는 이제 아마 그 제일 마지막 곡인데 그 저희가 원래대로 하는 마지막 곡이 말고 이제 어 뭐, 여러분이 뭐 나중에 해설될 게 있기 때문에 네 <웃음> 거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곡이 제가 지금 저는 제목 을 따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다 아시는 곡이니까 가면서 아이 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음. 제목 맞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저는 이제 밤에 마걸 올려라를 듣고 가장 좋아했는데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나인도가 이분한테 나인도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죠. 난연주자를 배려하지 않는 듯한. 아, 음, 아, 음, 아, 음, 와, 어, 아 멜로디는 아, 좋은데 이 시대일 것 같은데. 아, 어왜왜 연주를 배려하지 않는 거 공부해요. 음, 음, 음, 음. 음표가 너무 많아서 노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콩나물이 음. 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이제 악보상으로 그려서 그걸 연주하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저는 어 어려웠던 거? 이되 본인 본인 앨범들 중에서 가장 뻔한 악기. 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들려드릴 그런 곡이랑 <웃음> 그리고 아그 맑은 햇게나 탓타 틴 맥과 함께. 거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악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곡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곡을 저희가 저희만의 방식으로. <웃음> 전그 곡이 들게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려, 들려드리면 아왜이 곡을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라는 거랑 마지막 질문이고 음. 바로 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질문! 포거스 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야>? 포거스는요? <포스님? 웃음>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들어온다고? <웃음> 포거스송은 사실 제가 이 곡을 여기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와이 곡이 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어뭐 <웃음> 아,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네? 가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왜 그런지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네. <웃음> 그 연주하고 있는 악기들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저는 어베이스를 넣고 싶었어요. <웃음> 저번에 저번에 그, 그 다른 유튜브 플랫폼에서 그 마비노이 곡을 한게 있었었거든요. 당시베이스가휘귀했었어요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기 이렇게 무대를 함께 할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네, 생겼습니다. 네또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뭐 마비동이 아, 공식 쪽에서랑 뭐 이제 카페 열고 이런 연주 요청이 있다면또 하실 의향 있으신지 공식이요? 뭐,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공식이 네. 공식이면은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연자들이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아,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큐킹분에 이제 저한테 대답은 못할것 같아요. 그... 괜찮아. 상약이니까 아, 무조건 해볼수 있어. 아, <웃음> 나로 갈수 있어. 내가 맞추겠다. 나만 이던고 왔다. 네, 또시마지막하겠습니다 질문, 네, 마이없 어, 어, 혹시 연주자분들중에서 마빈이, 아, 기할의향운한 귀여운, 한 귀여운, 한귀 다시 한 귀여운, 한귀여 저는, 어. 저는 이아 우리다같이를다같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 이거를 고이거 가지고, 이고이고가고이이고이지고 가지고, 이거를 가이이거진 가지고, 이거가거를이고이 이거를 지이거이거다는고 이거를 가지거든요그래이 음악을 많이거아 듣도록 하거습니다제가 그 쥬컴이 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게임이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아, 시추님 뭐 분위기상 아, 안 해요 이런면안될 거. 같고 난 <웃음> <웃음> 사실 안 그래도 아는 분 중에 마비로기를 같이 아보고딱 저번 달이었거든요 자기가 시작했는데 재밌다 그래서 저도 좀 바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제가 곡을, 곡이 좋으면 웬만한 게임도 어 했던 편이었던 거안 돼요 메인 필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하지 않을까. 유비단 유비단. 저도 아마 지금은 현생 때문에 자주 는못 하더라도 가끔 가다 마비노기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비노기 전 유저이기도 했었고 노력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셨다아다 아셨다. 다다 아셨다. 아셨다. 아셨 네. 다아셨 네. 음. 이거 셨다 아셨다. 다아셨 아셨다. 아셨다. 다음곡다아다 아셨다. 다음곡다아다다다다다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이냐고여쭤보셨을때 지금 들려드릴 곡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제목은 이제 흰 사슴 이야기니까 음. 이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 차례로. 아 일단은 저랑 피아노님. 이제 둘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좀 변명을 좀 미리 하자면. <웃음> 제가 어, 곡을 진짜. 되게, 곡이 좀 어려운데, 늦게 받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봐서. 아, 말이 안 돼. 프로는, 그러면 프로는, 프로는, 프는는 프로는, 프로는, 취미. 아 그래 는 프로는, 프로는, 취미. <웃음> 아, 그랬지, 었고요. 다음에도 보시면은 본인이 더, 더 연습해가지고 더 좋은 음악 들기를 소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분 여러분, 와주신 여러분들께 그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내 얼른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트위치에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막 저기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시카 t i 고고 o h 뭐지? 네, 그, 뭐 y She c a n 도 h 고 v e a game. She can't have a game. She can't have a 이 a m e She can't have a game. She can't have a game. She can't have a game. She c a <웃음> <웃음> 아, 뭐, <웃음> 와, 와. <웃음> 어, 뭐 짧게 홍보만 하겠습니다. 저는 응. 저도 이제 유튜브랑 스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7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7이라고 할때그두 글자를 그냥 따서 어, 썼는데 자꾸 사람들이 C7 코드냐고. 아, <웃음> 저는 코드를 볼줄 몰라서 클래식을 아, 그래. 하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웃음> 그래. 해서 또 이렇게 이름 기억해 주시고 또 가끔 방송 키고 이제 학주하는 것도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위치라는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지금 활동명은 앙전이라고도 있고 지금 현재 그유혜성님하고 제가 지금 그 정상 밴드라는 걸 같이 하고 있어요. 정상 밴드는 현재 드럼을 치고 있고요. 조금 홍보를 하자면은. 정상밴드가 12월 달에 아마 그 밴드 네 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해요 혹시 와서 공연 보실 수 있는 분들 좀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시간 되시면 저는 주말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면 제가 숙단 열심히 떨어드릴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일랜드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데 이번 팬들로서 뭐 연주할 일은 거의 없어서 이제 그게 뜻깊고 너무 좋았는데 아 너무 좋으셨죠? 네, 네. 네. 네. 베이스와 기타 소리가 너무 잘 익혀가지고 그 관객 모드로 좀좀 있어요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제 아일랜드 음악을 본업은 아니고 그냥 본업을 돈번는 데는 따로 있고 아일랜드 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얼마 전에 응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일랜드 음악 하는 벤조 라는 악기 연주하는 분하고 같이 아일랜드 스타일 곡을 만들어서 응원을 하나 내는데 이게 지난달에 공개가 됐거든요 저 여러분들 그 멜론이나 여러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해링턴 스트이을 영어로 쓰거나 아니요 영어로 쓰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유튜브 이름 수미한을 영어로 치시면 아, 영그걸 영어. 아... 쓰시면 검색이 나, 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홍보를 짧게 하서면요 저도 스위치랑 유튜브 수단갓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은 통기타를 들고 왔는데 평소에는 일렉기타 토를 좀 많이 올리거든요. 가을이나 폭성도 올리고 게임 같은 것도 막허가해서 올리는데 제 와서 많이 들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마비노 기우전이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의, 웃음> 영원한 <영화나> 마비노 기 유저! <웃음> 방송이나 트위치, 트위치나 유튜버 같은 건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홍대 쪽에 라이브 앤 라우드라는 이제 직장인 연합밴드 히아신스라는 밴드에 속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번 정도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앤 라우드 보시면 저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이제 시티 팝이나 재즈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가시죠? 네, 어.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모두가 아는 그리고 네, 모두가 어, 원했었던 <웃음>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을 이렇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고 싶었었는데 다음에 불려주신다면 그때제 스타일로 대답해주시면 <웃음> 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지금까지 송실발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